유지쌤입니다 아, 아침 일찍 또 저는 KTX 에 서울역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갈 곳은 어디냐면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생분들과 그리고 교직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 오신다고 하는데 와.. 기대가 됩니다 아, 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럼. 생각해보면 확실히 산천이 훨씬, 나, 훨씬 나아요 왜냐면 KTX보다 자리도 훨씬 넓고 이동하기 편리하다고 해 똑같은 가격이라면 무조건 산천을 탈것 같아요 훨씬 낫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드디어 후항공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강의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이 정도 남아서 밥을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 2시에 강의를 시작해서 4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후항공대 근처에 있는 밥집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밥집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고민되네요. 오늘 4시에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김해공항으로 가야 돼요.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빡빡하긴 해요. 먹고 포항공대 제가 강의하는 장소로 가려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인포그래픽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가는 건데요 이번은 되게 특이하게도 학생이 연락을 했어요 포항공대 학생인데 자신은 한부 학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무 멋진거예요 솔직히 섭외하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지금이 2018년 3월인데요 2017년 10월인가 11월달? 그때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12월인가? 아무튼 연락을 한지 서너 달 동안 계속 조율하면서 맞추면서 진행을 해서 저도 아 이거 진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강의를 오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와 진짜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김해공항 국내선을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좀 가슴이 살짝 좀 뜨겁기도 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나, 내 생각도 나는 그런 강의였는데 아까 전에 학생분이 저를 불러줬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학생분이 학생회 그리고 어떤 학교 차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러준 것같았요 불러준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정도 지원을 받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이 아까 통화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파워포인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다 우리 학교에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직접 불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실행력 정말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예전에 꼭 내가 떠오른다고 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학생일 때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학생분이 솔직히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모든 웬만한 행사를 하려면 사람을 모으거나 는 그리고 명찰을 만들거나 그리고 무엇인가를 다 하는데 혼자 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오늘 그 학생분한테 만약에, 이, 그 학생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실행력,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밀어붙이는 그런, 밀어붙이는 그런 힘, 능력은 아마 평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제주도로 가야 해요.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아서, 가는데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